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그 재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남자를 밀어냈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자에게 차였을 때 재회를 하고 싶은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 요 분명 남자에게 어떤 결단이 서서 그렇게 한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의 마음은 요 여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잘 바뀌지는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자가 많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수긍하는 경우도 분명 히 있기는 하죠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 남자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남자도 그런 방법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남자도 그냥 여자를 기다리기만 했는데 여자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남자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요 분명 여자도 요 남자에게 뭔가 불만이 있는 건 동일해요 또 여자분들 중에도 남자가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지겹고 지쳐버려서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을 때는요 자기의 불만 사항들을 남자가 들어주지 않고 있고요 혹은 그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개선 요구에 대한 마지노선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남자가 그것을 개선해 준다면 그렇게 개선을 할 의사와 그럴 노력을 가진 의지를 보여준다면 여자도 헤어짐에 대해서 한번 번복해 볼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드림이라서 내가 그럴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착각인 건 분명해요 그 드림일 때는요, 여자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과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여자도 번복할 여지를 가질 수는 있는 거죠. 어찌됐건 남자가 여자와의 재회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진정성부터 찾아놓은 다음에 그때 드림 이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가 그 이별 통보를 바로 수긍하거나 잡는 행동을 안 했을 때 여자는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 남자에 대해서 더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별 통보를 당했을 때 기다려야 하지만 남자는 요 일단은 잡기는 잡아야 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보통 남자분들은 요 여자가 자기를 싫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내가 매달리면 오히려 더 싫어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남자들 생각에는 그래요 남자들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나한테 매달리니까 자꾸 더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달리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놔줘야지 수긍해야지 하면요 여자는 점점 더열 받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혹시 재회를 하게 되도요 여자는 요 그게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아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꼬리표가 될 거예요 여자가 이별하자고 했을 때 남자가 쿨하게 여자를 보내주고 수긍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지나서 여자가 먼저 다가오거나 혹은 남자가 용기를 내서 여자의 마음을 잡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던 여자가 나중에 먼저 나에게 다가왔어요 물론 나는 재회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다가와 준다면 당연히 받아 주시겠죠 그리고 재회는 성사될 거예요 남자는 재회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여자와 재회하는 순간부터 여자에게 참 잘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속에는 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기만 남자한테 연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는 분명히 여자한테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요 처음에 내가 이별할 때 여자가 나를 밀어냈을 때 내가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남자가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확인을 못한 상태로 제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외를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남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돼요. 그 의심 때문에 마음은 자꾸 불안해지고요. 그런 마음들이 결국 표출되다 보면 두 사람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여자는 남자의 그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거고요. 남자는 잘해주려고 하는 것 뿐인데 자꾸 여자가 나한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번엔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을 당시에 잡지 않았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기다렸다가 여자에게 다가선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다리다가 여자에게 다가섰지만 사실 여자도 재회를 간절히 바랬다면 쉽게 응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남자가 다가오게 되면 요 여자들 대부분은 요이 남자가 이제 심심해져서 나에게 껄떡거리는 걸까? 다른 여자랑 잘안 되니까 나한테 돌아온 걸까? 내가 괴로워 죽겠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서야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뭘까? 지가 힘들어지니까 잠깐 나한테 들렀다가 다른 여자한테 또 갈아타려고 그러는 걸까? 하는 이런 의심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그 순간에 내가 잡지 않았으면 여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 대한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선 사실 나는 진짜 간절하고 요 진심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여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감정소문을 또 상당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서로가 상당히 예민한 상태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려던 마음이 쉽게 또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요 여자가 나를 밀어낼 때 적어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그 순간에 내가 매달렸을 때 당연히 여자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혹은 절대 아니라고 이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밀어낼 때와 동일하게 요그 말과 그 행동은 요그 순간의 감정일 뿐이거든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요 시간이 지나면 내 상대방에게 좋은 쪽으로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매달렸다고 해서 여자가 안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을게 좋고요 표면적으로는 나에게 부정적으로 말한것 같지만 그 속내에서는요 어찌 됐건 긍정적으로 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헤어질 당시에 남자를 정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더라도요 여자는 처음엔 거부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의 정서가 훨씬 더 풍부해서 이해하려는 쪽으로 더잘기운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밀어냈을 때 여자는 기다리기는 해야 되지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요 남자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는 요 여자에게 마음을 전할 때 어설프게 내 마음만 전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참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너라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마음 전달로는 여자를 더 열받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나한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애매하게 좋은 표현만 하게 되면 요 자칫 여자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나를 간보는 것 같다는 생각 적으로 기울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를 책임질 정도의 각오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요 남자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 남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매달리는 게 좋고요 한번 매달리는 것으로 끝내면 그것은 의미 없는 매달림이 될 거고요 매달릴 때도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개선의 의지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독여줄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돌아와줘 나한테 꼭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등의 모호하거나 이중적인 표현을 상상할 수 없는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될 때까지 해야 진심이 느껴질 거고요 그때서야 여자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자가 찔끔찔끔 반응을 보이는 듯 마는 듯 하거나 질질 끄는 느낌이 든다면요 그때는 완전한 포기는 아니더라도 요 잠깐 쉬어가는 템포는 필요할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순간에 여자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위하기는 하는구나 라는 마음은 확인 했는데 그걸 받아주기는 내 입장이 좀 아직은 그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여자에게 약간은 궁금증과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오던 관심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시 내가 멈추는 행동이 여자에게 어필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여자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꾸준한 진행을 해야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템포는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계속 나에게 다가오던 것이 뭔가 멈춘 느낌이 드는데 라는 정도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별로 반응이 없다면 여자가 생각할 때이 남자가 이제 나한테 마음을 완전히 접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템포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자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미련을 갖는 생각을 할 여유를 갖게 되고요 또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해둔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여자에게 다가가면 이번에는 여자가 후회했던 마음을 담아서 받아줄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 마음을 돌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라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엔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간절하게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